93일 저녁 10시 24분 일본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그해에서 또다시 규모 4.2 진원의 깊이는 5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의 지진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던 분을 포함하여 일본의 지진학자들 그리고 일본의 기상청 과 내각부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 짧은 4년간의 일본 지진 연구 경험을 비추어봐서는 우가사와 라제도의 지치지마에서의 최근의 연속 강진은 제가 4년간 지진 방송을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와 같이 겨우 4년 정도의 일본 지진 연구를 가지고서 감히 이번 사태에 대하여 위험하다 이상 신호이다 라고 감히 말하기에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주 조금은 일본 내각부에서도 이상한 감지를 하고 있다고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재작년 2021년 12월 21일 니노유 사토시 일본 국가공안위원장 겸 방재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시마 해구와 일본 해구에서 거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를 설명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21일 일본 정부가 전문가 검토를 거쳐 21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혼슈에서 가까운 일본 해구를 따라 규모 9.1의 거대 지진이 발생하면 도우쿠와 호카이도 각지에 최고 10m가 넘는 쓰나미가 밀려올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가 홋카이도 13만 7천명 아우모리연 4만 1천명 이와테현 1만 1천명 등 7개 광역지역에서 최다 19만 9천명 에 달하고 건물은 22만채가 전파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홋카이도에서 가까운 지시마 해구즉 쿠리레구를 따라 규모 9.3 의 지진이 일어날 경우 홋카이도 동부를 중심으로 최고 2 0 m 를 웃도는 쓰나미가 덮칠 것으로 예측이 되었으며 이 경우 사망자는 홋카이도가8만5천명 아우무리현 7500명 미야기현 4500명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10만 명에 달하고 8만4천 채의 건물이 전파될 것으로 예측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26일에는 재작년 발표된 일본 해구와 쿠릴 해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발 지진주의 정보를 작년 12월 16일 일정후부터 시작하여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 도와 동북쪽의 일본 해구 동쪽에 쿠릴 해구에서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2시간 후에 후발 지진주의 정보를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빠른 대처를 잘하는 일본 내각부에서 메달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과 수도직하 지진 스루가 트로프 사가미 트로프 대지진 등에 대한 경고를 떠들어 대던 일본 내각부에서 왜 이번에는 조용할까요 왜 수많은 일본의 지진과 화산학자들은 최근 발생 중인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의 비정상적인 대지진 발생 정황에 대하여 입을 다물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2023년 4월 13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설마 쿠리레구 일본해구 홋카이도 난카이 트로프 중앙 구조선 단층대 등의 대폭발은 당장 발생할 현실적인 것이 아니지만 오가사와 라제도의 경우에는 현재 발생 중인 심각한 상황이라 입을 다물고 계신 것이 아니기를 바래봅니다